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습이죠 변화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업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를 육성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재의 육성은 기업의 투자이며 기업의 미래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초기 창업자는 인재 육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재 육성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턴실한 대성부른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떡잎 때부터 물도 주고, 그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 잘 가꾸어야 되겠죠? 세계적인 인류기업의 공통적인 경쟁력은 바로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이 바로 대성부른 나무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인적자원도 신입사원 때부터 투자와 정성을 쏟아야 잘 성장하여 그 역할을 다할 겁니다. 인재중심의 경영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기업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재욕성은 다른 회사의 이야기같이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재학부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재 육성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인재 육성에 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재를 육성하여 핵심 인재로 키우고 또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민의 출발이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사 첫날부터 인재육성은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이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된 직원은 분명 회사 발전과 미래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입사자 교육의 중요성과 핵심 인재육성 전략 그리고 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CEO는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을 세운 창업주와 최고 경영자들은 하나같이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경영인념에 반영하여 오늘날 성공한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 헨리 포드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공장을 가져가고 차를 부셔도 좋다. 다만 나에게서 포드 사람만 빼앗아가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지금의 포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또 g 의잭 웰치 전 회장은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최고의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표현에서 첫 번째 인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공한 기업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기업들도 이러한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 확보가 어렵다 보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재 육성을 통한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인재 육성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색하고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요. 인재육성을 잘하기로 이름난 기업들은 인재육성을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육성을 잘하는 기업은 금방 소문이 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재가 모일 수밖에 없겠죠.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기업이 인적 자원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제2의, 제3의 김범수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두고 창업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 미래의 CEO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인재육성은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에 따라 그 크기가 많이 좌우진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을 통해서 그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 대표이사의 인재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데요. 바로 대표이사가 직접 챙겨야 할 과제가 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인재개발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한편,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기본 방침을 전 임직원이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육 형태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입사한 첫날 회사로부터 풍성한 꽃다발을 선물을 받는다면 분명 나이스 nice 스프라이즈, 기분 좋은 놀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마음과 한가족이 됨을 환영한다는 어미가 담겨 있겠죠. 신규 입사자에게 좋은 첫인상을 전하는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성장에도 신경을 쓰는 기업으로 가늠을 하기도 하게 되겠죠. 창업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신규 입사자가 입사하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시행해 보기를 권합니다. 반나절이라고 하지만 인사하고 입사서를 작성하고 나면 2시간이 지나갑니다. 나머지 1시간인데 나머지 1시간은 꼭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의 입을 통한 회사 소개이며 공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창업을 했는지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경영철학과경영이념은 무엇인지 사업방향 및 비전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보통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점심 식사 또한 오리엔테이션의 연속입니다. 이 또한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과정입니다. 이 반나절을 통해서 신규 입사자는 첫인상에서 첫 한발더 나아가 회사를 판단까지 합니다. 그 판단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안심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빨리 일을 시키기 위해 채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나절짜리 신규 입사자 교육 커리큘럼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3일 과정, 일주일 과정 커리큘럼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팀 속의 회사 문화, 인사 제도, 공리후생 소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나가 액티비티나 선배 직원과의 만남 교육 등으로 확대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과입니다. 그래서 비록 반나절 교육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직원은 조직에 대한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 소속감과 애정을 갖게 되고 회사의 비전 달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전기시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 체험과 동시에 신입사업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일정은 4박 5일 정도고 수몇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저희 실무 교육과 이론 교육을 할 건데 또 다른 교육에 또 들어오면 어떨지. 음. 네. 어, 제 생각에는 우선 그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선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같이 이제 소기업들은 우선 사람 한명한 한 명들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어떤 실무적인 그 일지향적인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끈끈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올려야지만이 이 소기업들은 뭐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커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갖게끔 하고 동기부여를 일으켜가지고 이한명한 한 명이 한 120% 정도의 성과를 낸다든가 서로 이제 어 같이 힘을 합쳐지면은 200%, 300% 이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 작은 이제 벤처 회사들이 빨리 커질 수 있는 어떤 동기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일 교육보다는 사람 교육 내지는 어떤 그 교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인공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큽니다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신규 입사자는 기존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님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교육에서 주인공으로 강하게 선언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입사자는 손님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형태든 주인공이라고 느낀다면 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어떻든 좀더 창업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발을 다 내딛는 것과 한 발만 내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발을 내딛는 것은 불안정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 다시 한 발을 뒤로 빼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업무나 팀워크에 몰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두 발을 다 회사 안쪽에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있는 그대로 그 직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도 말고 들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라면 특히나 업무 중심의 업무적 소통보다는 업무 외적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소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 인정을 하면 주인공이 된 직원은 눈빛부터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주인공이 되면 그 주인공이 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사내 강사가 되기도 하며 주위에 우수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놀라운 일도 만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소위 말하는 핵심 인재가 됩니다. 회사에는 핵심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신입사원이 핵심 인재가 되고 핵심 인재는 나중에 차세대 리더가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단계별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리더를 키우는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인재육성의 핵심을 리더에 초점을 맞추고 차세대 리더를 조기에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혼란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기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일까요? 바로 직원을 경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차세대 리더의 기회까지 부여한다면 주인의식을 안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더 고민을 할 것이고 자기 주도의 능동적인 조직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화할때 직원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해 미래를 설계할 것이고 회사는 뛰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을 왜 많이 할까요?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이 인재는 보통의 인재가 아닌 창의적 인재이어야 합니다. 구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입사해서 바꿔봐 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는데요. 이 또한 창의적 인재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창의적 인재는 상상력, 호기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 등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재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는 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창의적인 인재를 찾을까요?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 열정을 갖춘 융합형의 창의적인 인재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기업은 신사업 및 신제품을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진 창의적 인재가 더더욱 절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 육성은 대표이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할 부분입니다. 제크 외알치 지휘의 전 회장은 내 업무의 70%는 인재관리에 쓴다라고할 정도로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합니다 인재양성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전략이 아니고 철학이자 문화입니다. 창업기업은 제품개발에 투입해야 할 예산만 하더라도 허리가 힐 정도지만 그렇더라도 인재개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인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재육성은 특별히 직원과 기업이 함께 커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회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기업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인재학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업기업들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다소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대표이사가 인재육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 인재의 성장까지 책임진다면 분명 존경받는 일하기 좋은 기업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업기업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핵심 직무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기업 교육 지원 사업이며 100%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재비, 중식대 등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교육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직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신입사원교육에서부터 차세대 리더 육성교육, 팀장교육, 각종 리더십교육, 마케팅교육, 회계교육, 기술교육 등 커리큘럼 또한 다양합니다. 2016년에는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중앙경제HR교육원, 삼성멀티캠프스, 한국품질재단 등 23개 훈련기관이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용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등 중소기업 직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